50대 남자 환자분이세요. 불량한 치주 상태, 어금니 상실. 있으면 씹을 때 이제 앞니로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앞니가 견디지 못하고 벌어지게 되는데 임플란트랑 치주 치료에 거의 9개월 정도 걸리셨어요. 미니 씨는 만에 끝났습니다. 이건 가장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 6 0대 남자 환자분이세요. 불량한 치주 상태, 어금니 상실, 앞니 치아가 벌어진 상태 등등 여러 가지가 좀 보이고요. 잇몸 상태가 나쁘면 치아의 뿌리가 약해져서 흔들리면서 치아가 벌어지게 되고 여기 보면 충치로 어금니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어금니가 없으면 씹을 때 이제 앞니로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앞니가 견디지 못하고 벌어지게 되는데 두 가지가 더해진 케이스입니다. 복합적인 케이스예요. 치료 계획은 첫째로 불량한 잇몸 상태를 개선 잇몸 상태 에서는 스케일링으로 시작하는 치주 치료와 치주 수술까지 진행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망가진 어금니를 복구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시술 마지막에 제가 미니 시도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간단히 치주 잇몸 치료라고 말씀드렸지만 잇몸이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는 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좀 수반됩니다 여러 회에 걸쳐서 잇몸 치료하셨고 잇몸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치주 수술 진행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균관리가 되어 갔다고 생각될 무렵에 부위별로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심립합니다 최근에는 저희도 이제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디지털로 환자분 상에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먼저 수술을 시행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해서 환자분께 두 번째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주 치료가 완전히 끝나서 세균이 줄고 잇몸의 염증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미니시를 위한 치아의 정돈을 시행합니다 잇몸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니시 제작 단계에서 핑크 미니시를 통해 사라진 잇몸 부위를 재현하고 심미적인 치아를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이분은 치료 기간이 임플란트랑 치주 치료에 거의 9개월 정도 걸리셨어요 미니시는 이틀만에 끝났습니다 위에 하루 아래 하루 이틀 만에 끝났지만 그전 단계 치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보시면 윗니와 아랫 니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잇몸병에 의해서 치아의 뿌리 부분이 드러나면서 차가운 물에 실렸던 반응도 개선되셨고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벌어진 치아에서 발음이 좋지 않은 문제도 전부 개선되었습니다. 밸런스가 잡힌 모습이 좀 전체적으로 보이시죠? 안팎으로 틀어졌던 부분, 벌어졌던 부분 모두 좀 잡힌 모습입니다. 구강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파노라마 엑스레이의 모습인데요. 상실됐던 어금 복니 부위도 회복이 되었고 잇몸도 많이 회복됐고 고르게 전체적으로 잡힌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앞모 모습인데요. 단순히 치아가 보이실 텐데 제대로 웃으실 때못 웃으셨던 분인데 제대로 웃으시니까 얼굴 전체가 좀 바뀌셨어요. 안 보이셨을 텐데 혹시 콧구멍 보이시나요? 정확히 웃으면 콧구멍 크기도 좀변해요 웃으시면서 얼굴 주변 근육들이 재배치되면서 훨씬 보기 좋은 모습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 치아 건강 지키시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